안녕하세요. 김광민. 성수경입니다. 노래하는 폴킹입니다. 우크라이나와 전세계의 평화를 기원하고 노래하는 평화를 기원하고 노래하는 World is One. World is One for u k r a i n 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. 5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. 5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. TV로는 MPCM. 그리고 유튜브 MPC K-POP. i s Live로 방영됩니다.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많이 많이 봐주세요